감독님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전 종합격투기 선수 육진수라고 합니다. 아, 감독님, 최근 들어서 이제 격투기 선수들이 주체가 되는 리얼리티 파이트쇼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갑자기 왜 이럴까요? 저는 갑작이라고 보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1990년대 말 실흥과 복싱의 인기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 무렵에 이제 2000년 초반에 K1 프라이드가 탄생되면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거든요. 후반, 2000년도 후반으로 가면서 굉장히 또 갑자기 사양 길에 좀 접어들었어요. 이제 사람들은 또 다른 자극을 원하는 거죠. 대중들의 눈은 항상 바뀌거든요. 그러다가 2010년도 초반부터 링이 아닌 이런 KG, UFC가 엄청난 또 인기를 얻게 되죠. 어, 학부모들이 와서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웬뭐 무슨 개싸움장 같은 게 체육관에 있냐 뭐 사람들은 또더 새롭고 더센 파이팅을 원하는 거죠 2010년도 말에 근데 또 케이지 매치들 너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인기가 떨어지는 이런 사양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대회도 열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이렇게 어, 좋아해 주시질 않더라고요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2020년 초반부터는 메인 플랫폼이 유튜브로 바뀌면서 다 보시죠 유튜브 그래서 이제 규제가 좀더 완화되고 더 사람들은 실전 같은 싸움을 원하게 되는 거죠 더 새롭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은 결국엔 점점 더 원초적인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격투기 리얼리티파이트쇼는 감독님이 언급하신 원초적인 싸움 그자체로 봐야 되나요? 아니요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, 그러면 딱한 단계 차이랄까? 저희가 싸울 때 글러브 끼고 싸우나요? 기자님은 싸움에 뭐라고 생각해요? 매트를 깔고 싸우나요? 진짜 싸움은 운전하다가도 싸움이 나고 여행가서도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서 누가 채점해주나요? 그건 진짜 싸움이 아니죠